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디시우 장난 아닌데? 방금 지겠다 와 얼마나 쫄깃할까. 쫄깃하죠. 되게... 아, 아 사랑해요, 연어. 이게 뭔가요? 연어알. 연어 아, 아, 아 겉에 있는 게 연어예요?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예쁘다. 뭔가 터지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넣으면. 연어알이. 참치 대 배뱃살. 오! 참치. 이게 아무래도 기름지고 고소한 부위가 뱃살이잖아요. 아, 저건 네. 진짜 이곳서 아예 녹아내리잖아. 어? 참기름. 기싹 발라가지고. 그래.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나는 진짜 그냥 이렇게 먹어. 아, 진짜 맛이지, 요런 거. 와! 어, 음, 장어 초밥 아 간장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빛나고 있어요, 아 장어. 아 가대하 새우. 어? 새우가 어? 왜, 어? 왜 이렇게 커? 어, 아, 크다! 진짜 큰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막 이렇게 화면 속에서 빼먹고 싶어요. 허벅이 쳐봐. 허벅이 쳐봐. 아, 쳐봐. 야, 부채살. 부채살이라고? 아, 불냥먹무좋 와, 진짜 침 고인다. 광어초밥 위에 묵은지 올라간 거 저거 저 진짜 잘 어울리잖아 이쪽도 고르다 줘요. 네. 이거 하면은 번거 준비는 끝나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첫 번째 대결 팀 입장합니다. 오늘 식사 하시러 오셨구나. 네, 네, 네. <웃음> 오, 오 대박. 좋겠다. 오. 오 대박. 대박. 다 먹어 볼까요? 네. 바로 먹을까? 네. 자, 저희 60분 시간 카운트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음.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와. 까지도 맛있어, 맛있음. 이광어가탱글탱글하네 진짜. 대박, 음 대박. 진짜 고고. 그러니까 진짜 멋있잖아. 진짜 지금까지 본 초밥 중에 제일커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막 이렇게 파의점에서 빼먹고 네. 싶어요. 어 마리는 새우를 쏙 빼먹네요. 진짜 두껍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좀 작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쫄깃쫄깃하고 그 새우 맛이 진해. 좀더대화라서 그런지 어, 느껴진다. 음. 느껴진다. 와 맛있어 맛있어. 나 유폐 아부리. 응, 음, 유폐 아부리? 나 아부리. 아, 비주얼만 봐도 맛있어 와, 이거 진짜 헉! 근데 비주얼이. 와. 대박이다, 진짜로. 비주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맛 멋있겠다 <목소리> 오,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패치스럽다 너무 맛있겠다 아, 신선해? 쫀득쫀득하고 신선하고 아, 음, 나, 나, 너무 맛있다 뭐, 뭐, 아니, 비주얼만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 진짜 이거, 이거 찐이다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집중 참치. 참치. 아, 참치 아 이건 참치야? 이게 이제 네. 아카미라고 딱 먹었을 때이 참치의 그 부드러움과 약간의 달달함 아, 아, 진짜 먹었다. 두꺼워. 응. 와, 맛있겠다, 진짜로. 와, 너무 시건 예술이다. 이게 참치가 좀 두툼한데, 그냥 입에서 벌써 녹아? 녹아내려. 어... 다 먹었어. 아, 나 다음에. 나. 다 먹었어? 딴거 먹어? 이제 먹어. 아, 나 장어만 먹을게. 이게 콘새치아브리라는 거야. 처음 보는 어... 와, 이게 흰색을 걸었거든? 불량, 향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장어 네개다 네, 네. 맞아요 맛있세요 아, 말리가 아, 지금 자, 장어초밥을 드면에 좋죠, 지금 장어초밥 갑니다 감이되요 완전 좋겠다, 민물장어라서 훨씬 더 부들부들할 텐데 야들야들하고 민물장어 꼬리 쪽으로만 아 이거 뭐예요? 지느러미요? 그거는 광어 지느러미야 아 이게 지느러미구나 네. 보통 이제 앵가라고 부르는 것들 아 그지한 건데 그러니까 네. 먹어야지 이제 아미가 약간 흰 생선살을 좋아하거든요. 회장님, 네. 이거 세 개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우상겹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음. 어, 나도 우상겹 초밥 먹고 싶다. 음나무거안됨응 내가 먼저 집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와 다섯 개 한꺼번에. 우와. 기다리는 동안 치킨도 좀 먹어봐요. 야와 죽여준다. 진짜. 와 대박 진짜 풍성하다. 음. 이제 스피드 붙음. 아 이거 아미 붙은 거니까. 거예요? 네 지금 아, 지금 붉은... 이제 막 아, 넣어요 그냥. 멀고, 붙은, 아 뒤늦게 아미가 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아 간장새우, 대박 비주얼. 음! 음! 간장새우, 쫀득쫀득하다. 음. 자, 지금. 안에 제작진이 들어가 있는데 제작진이 오. 들어가서 이 슬레이트 박수를 한번 크게 치면 대결이 종료가 됩니다.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음. 썸머 투팁으로 네. 왕중 완전을 펼치고 있는데 1차 예선에는 과연 최종 몇 개나 먹었을지. 아. 자, 예선 1차팀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1차전 1위는 반발리! 아. 예! 예! 1등1 1등. 1등. 아. 자, 14개입니다. 14개요? 그러면 서유빈 아미 남았습니다. 서유빈 90. 저걸께 모수요. 고아미 100. 100. 냉동은 제가 할게요 깔끔하다 음, 인테리어 음, 진짜 하얗다 와 진짜 이거 빔와 음.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어머 어머 너무 하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세요 가게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두번두 어, 번째 팀을 맡자. 들어갔데요들어왔다 레스토랑 어, 세분 아이돌 그룹이신가요? 아, <웃음> 그런 <웃음>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약속처럼 까만 춤을 하셔서. 뭐야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와 뭔가 와봐 1 0 0릇이 뭐야 200개도 어. 먹어야 되는데? 어 60분 후다 수동이 들어갔고요 음? 선 저는 이거 계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예요? 그거 갈릭 소스 와어 입에서 녹아 진짜 부드럽다 음 연어는 그냥 입에 넣고만 하면 녹는데? 어? 와 그랑 두부같아 꼼이 음 됐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연어 매운 연어 아부리 어, 위에 매운 소스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약간 초밥이 음 매우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 어머 그리고 약... 그냥 위에 넣고만 하면 녹는데? 이건... 와 연어 연어 앞에 그 위에 매운 소스가 올라가 있는 거데 이건 네. 연어 뱃살이에요? 네, 그 연어 뱃살이에요 이거는 도미뱃살. 일점 먹갱이 두 번째. 두 번째 피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어입니다. 그거는. 음. 와 도미뱃살. 그냥 입에서 녹아. 와왜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음.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녹 상큼. 녹아. 먹기만 하면 녹아. 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노란 게유장가 아 소영이 지금 뭐를 그렇게 맛있게 잡고 있나요? 아, 소영이 지금 광어 잡았죠? 유자, 우와, 와 유자, 유자 광어 와 유형랑스러워. 어머 어머 음! 유자 광어. 유자 광어 완전 신선해 완전 상큼하다 상큼해 일이 이거... 뭐예요? 세요 유자 광어 이거 유자 향 안유양이 음 얼마나 좋길래 먹갱이 수양 요원한테 맡아보라고 이렇게 전달해줬네요. 맡아보라고 안 하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맡아보는 걸 하는데 주지는 않지. 아, 음식을 주지는 않지. 야 맡아만 봐라 이렇게는 <웃음> 하지. 땅고소에 근데 이거는 광어 요장가요 그거는 황새치 아부리예요. 근데 코가 뾰족한 새치예요. 이건 뭐예요? 그게 황새치 어, 어, 어. 빙살 아불이 음 황새치 아불이요? 야 네, 와... 의 그냥 이래서 녹아 음 와, 이렇게 부드러워? 우와, 와, 다 황새치 와 아, 이거 식감을 어.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황미채 아부리 먹어봐. 맛이 미쳤어. 어떤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저기 지나간다, 황뉴치? 저기 지나간다. 약간 소주처럼 생긴 거이 그거 완전히 부드럽고. 먹어봤어 뭐 없니? 응. 진짜 맛있지 나도. 막 소복소복해. 약간 도토리묵이랑 음. 무슨, 루트, 그, 뭐야. 찹쌀떡의 중간? 음. 찹쌀떡의 중간? 음 <웃음> 와. 와, 아니, 지금 그래. 오늘 먹긴 표정이 먹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표정이 밝은 응.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이말 필요 없다 먹듯이 입맛이 좀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어린 회, 입맛인데 회의 있어서는 또 까다로운데 맛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찐맛 인정한 맛인 건가요? 거죠? 아니, 인정이죠 어. 그 연어 알이쿠라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아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모양이 너무 이쁘다 똑같다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니? 음 이쿠라 아, 대박이다. 이쿠라 영약룡 같다. 이거 완전히 무슨 진짜 어머 어머 세상에. 그거 말해줘. 입안에서 떡딱 퍼 지금 이 소용이 고네 네. 네. 그렇습니다. <웃음> 들어갑니다. 와. 음. 어때? <웃음> 톡톡 <웃음> 퍼져. 녹지 녹지. 내가 말했던 그 맛. 떡딱 퍼지면서 퍼져. 간이 쫙 빼. 와. 연어의 쫙 빼. 아 맛있겠다. 연어 알 너무 맛있다. 나도 먹고 빨리 먹어야겠다. 모양 너무 예뻐. 음 아, 수양이 뭐 하나 집어 왔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음 어? 맛있어. 와! 가리비 맛있어. 감자지 그거. 감자 가리비.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와, 이거 완전 푸딩그자체다와 음. 음음 완전 고해에서 녹는다 음 와 가리비 진짜 퉁실퉁실하다 와 치즈랑 너무 맛있어 오도로 드시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메카도로라고 해서 메카도로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아, 아, 소영이 음 밥, 봤어요. 일어나서 그걸 하면서 대하새우를 쏙넣는 거. 아, 아, 아, 아 소영은 손으로 가네요. 아 그치, 이게 손으로 먹어야 돼. 손을 깨끗이내 손인데, 뭐. 아 소영 봐오 소영 들어갑니다. 아음 방금 소영이 먹은 게 황새치 등살 초밥. 아 황새치, 황새치는, 와, 아, 귀한 걸 먹었네요. 황새치 등살 네. 마치, 아, 1700원. 1700원 두피스 1700원 만큼 먹어도 되죠 <웃음> 제일 1700원이면 뭐 소고기 초밥 3개만 더줘네 지금 하고 거,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어, 알겠어요 어, 네. 알았죠? 맛있어져라 하면서 구워주세요 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소고기 드릴게요 응. 몇개 드릴까요? 두개 드릴게요 네. 너무, <웃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 <우와>! <웃음> 너무 맛있지? 야, 후고기 못하네 진짜? 나도 먹어보자 와, 후고기가 진짜 맛당연 아니지 음 스테이크, 스테이크 100개가 넘어요 그쵸, 그쵸. 아니, 앞팀 보다 빠른 속도예요, 현재 빠릅니다 진짜 없어요 초밥이 지금 아 레일이 통통 비었네요 에이, 저... 자 이제 최종 스코어를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소영부터 갑니다 소영오와 53개! 소영 축하! 잘했다! 자먹갱과 수영 먹갱과 수영과 대결이기도 하지만 우리 만류 만리 역시, 역시. 맞아요. 만리가 114개였거든요 그렇죠 둘다 아 갈까요? 앞자리부터 할까요? 앞자리부터. 오, 일, 아 세근 아 넘었어. 일단 백 넘었다. 역시. 자, 대박 <목소리>